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요즘 모바일 게임만 나오는 시기에 드디어 국산 PC 온라인 게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넥슨 게임 중에 제일 먼저 선보이며 8월 6일 1차 알파 테스트를 시작하는 프로젝트 HP입니다 게임은 2017년 유비소프트의 포아노와 아주 흡사한 게임이며 이번 테스트는 총두번의 기회 중한 번만 참여가 가능하며 첫 번째 당첨은 현재 7월 29일로 마감이 됐으며 8월 6일부터 테스트가 참여 가능합니다. 두 번째 당첨은 발표는 8월 6일날 발표되고 아직 신청이 가능하니 8월 6일 전까지 모두 신청해 주시면 체험 기회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높은 권장 사양 때문에 저도 당첨은 됐는데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원컴 방송이라 아무래도 PC 고사양 게임은 방송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개된 개발자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은 중세풍의 오버워치 느낌이 나긴 했습니다 총 6가지의 캐릭터 그리고 궁극기 개념의 화신 변신이 있고 전투는 점령 또는 쟁탈하는 형식이다 보니 쉽게 접근해 볼수 있어 보입니다 조작은 키보드와 마우스 조작, 게임패드 조작 두 가지 전부 다 손볼 거라고 했습니다. 이번 알파 테스트에서도 이두 가지를 전부 조작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어, 게임 조작에선 활을 사용하는 아치의 적격 말고는 크로스 헤드라고 부르는 에임이 없습니다. 레이브는 그냥 적당히 차지해가지고 이렇게 까마귀를 쏘고 있는데요. 유저는 공격 방향을 정해서 공격해야 되는데 어, 상당히 맞추기가 힘들어 보여서 이 부분이 진입 장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옵션에서 자유 방향을 선택하면 두 가지 방향이 아닌 여러 방향에서 공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심리전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두 방향이 아니고 자유 각도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시 방향에서 배수 되고 두시 방향에서 배기 한시 방향에서 배기 헤드샷 또한 존재해서 펜은 공격이나 화살로 맞출 시 높은 데미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베누 공격에서는 수직 빼기로 하시면 헤드샷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전장은 두 곳, 전부 다 16대 16이라는 생각보다 많은 인원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명이한 분대를 형성해 총 4분대가 한 팀이 되어 전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쟁탈전인 파덴에선 가운데 거점을 두고 양팀 간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인원 수만의 싸움이 아닌 맵 곳곳에 설치된 발리스타와 대포, 리스폰 지역 등 각 분대별 역할을 잘 부여해 움직이는 것이 핵심이며 진격전 모샤발크는 양팀의 군사력을 먼저 깎는 팀이 승리하는데 어, 점령을 하거나 상대방을 처치할 때이 군사력을 깎을 수가 있습니다 모샤발크에선 사망시 아군 소생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도 부활이 가능해 보이며 팀원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협력 게임이고 워낙 게임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많다 보니 어, 게임을 잘 아는 인원이 같은 팀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승패가 좌우될 것 같은데 어, 과연 협동이 잘 될지가 의문입니다 어, 분대별 소통이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요,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테스트 당시 때꼭 한번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분대장끼리 자기가 갈 구역이 정해지면 은 분대원끼리 소통을 해서 이제 캐릭터를 정하고 역할 수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개발자 플레이 영상을 보시면 은이 방패를 들고 싸우는 가디언의 탱크 포지션은 어, 생각보다 제 역할을 소행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어, 떼쟁하는 느낌의 전장이라서 주위로 둘러싸이거나 할 경우 아군 보호는 힘들어 보이는데 개발자분들의 지형을 어, 이용한 어. 팀워크로 보니 또 다른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우리 야, 여기서 우리 여기서 진짜 때, 여기서 진짜야. 그지 어, 아, 그래, 하나 잡고 전체적인 게임의 흐름을 보니까 무턱대고 싸우는 형식이 아닌 팀원과의 단합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한 게임당 약 11분의 흐름 그리고 32명의 매칭 시간까지 생각한다면 한 게임당 약 15분 가까이 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짧으면 짧은 시간이겠지만 이 전쟁의 규모를 보니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루함이 또 많이 커질 것 같은 구조입니다. 어, 아는 지인과 팀을 짜서 해야 좀 재밌게 즐길 수 있어 보이고 랜덤 매칭에선 바로바로 협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 흔히 말하는 팀운발 게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 개인적으로는 참여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나 싶기도 하고 어,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서 첫 반응은 좋으나 어, 결국에는 고인물들만의 게임이 될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은 직접 테스트하면서 리뷰로 한번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8월 5일 넥슨의 신규 게임 라인업 발표가 있으니 그때 또 어떤 게임들이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